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관리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근로내용 확인 신고 고용신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민원접수 신고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왼쪽 메뉴에 있는 자격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근로 내용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작성 방식 선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화면 입력 방식과 엑셀 파일 불러오기 방식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화면 입력 방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보험 구분이라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체크란이 있는데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만 체크를 해서 신고를 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 절차가 별도로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할 때는 고용보험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신고년월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사업장 관리 번호에 대한 돋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관리 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우선 해당 현장 공사가 원도급 공사인지 승인받은 하도급 공사인지 아니면 미승인 하도급 공사인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미승인 하도급 공사인 경우에는 본사관리번호 사업자번호 0번으로 끝나는 본사관리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해당 현장이 원도급 공사이거나 승인받은 하도급 현장인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업개시 사업장 포함을 체크하여 검색을 해야 해당 현장이 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만약에 해당 현장이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한 경우에는 8번에 나와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현장 선택이 가능합니다 해당 현장을 선택한 후에 아래쪽으로 화면을 내리게 되면 가장 먼저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검증되었다는 창과 함께 입력이 되고 그리고 성명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민번호 검증을 할 때는 체류자격 및 국적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근로일수를 직접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12번에 나와 있는 일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입력을 해 주시고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의 경우에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항목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을 동일하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종의 경우에는 단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706번인 건설 채굴 단순 종사자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란이 있는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와 함께 근로내역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체크를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 사업장은 세무사에서 별도로 세무신고를 해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체크할 필요 없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에 대상자 추가를 하게 되면 근로자가 추가가 되고 마지막으로 신고 자료 검증 후에 접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근로내역 확인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